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마케팅의 개념, 소셜벤처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마케팅의 정의와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일반 기업의 전통적인 마케팅과 소셜벤처 마케팅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소셜벤처만을 위한 마케팅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마케팅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 즉 니즈를 찾아내어 이를 충족시키는 기업의 핵심 활동입니다. 현대사회를 소비자 중심 시대라고 하죠. 따라서 이 시대에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만족시킬 제공물을 생산하여 이를 어떻게 제공하는가의 마케팅 역량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소셜벤처에도 마케팅이 필요할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셜벤처의 창업가들의 착각 중 하나가 본인들은 세상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알리려 하지 않아도 자사 제품을 알아주고 구매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셜벤처를 운영함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격언에 충실하여 사업을 묵묵하게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여기는 기업가들도 있죠. 이는 소셜벤처 사업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반 대중은 소셜벤처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한 업적을 쌓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대기업들도 자사를 알리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꾸준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셜벤처에서 마케팅 활동은 기업이 추구하는 사업 가치만큼 중요한 일이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즈란 결핍에서 오는 막연한 불편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원트는 다소 구체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니 뭔가 맛있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싶다는 니즈 이고 자장면이 먹고 싶다 라는 구체적인 욕구는 원트인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필요는 어떤 기본적인 만족감이 결핍되어 있음을 느끼는 상태 다시 말해 의식주 안전 소속감 존경 등에 대한 욕구를 말하며 욕구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것에 대한 바램으로, 예를 들어 먹고 싶은 것은 버거왕 와퍼 또는 안전은 세스콤이라고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수요란 상품을 구입할 능력과 의지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욕구를 말합니다. 욕구의 구매력이 뒷받침될 때 수요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필요에서 특정 상표에 대한 바람이 생기면 욕구가 되며 거기에 구매력이 더해지면 수요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케팅 담당자는 필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필요를 찾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소셜벤처의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일반 기업과 소셜벤처의 마케팅 전략은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고객 니즈의 충족이라는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시장 소비자 분석, STP, 마케팅 믹스를 통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반면 소셜벤처에서는 외부 분석, 내부 분석, 확장, 전략 선택, 소통이라는 마케팅 전략 단계를 거칩니다. 즉, 일반 회사는 3단계의 마케팅 전략을, 소셜벤처는 5단계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럼 소셜벤처 5단계의 마케팅 전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셜벤처가 공공기관 예산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럼 다음 질문을 통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또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는 어떤 품목을 얼마나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경쟁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 혁신에 지불할 의사가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예산서를 분석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으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공공기관의 예산을 분석하면 그 시장의 잠재 수요가 확인됨과 동시에 시장 진입의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럼 공공기관 예산서에서 분석할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 분석입니다. 예산서 분석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는 어떤 품목이 어느 정도로 어디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급 분석입니다. 공공기관의 구매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지, 또 기존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시장 진입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액션 플랜 수립입니다. 수요 분석과 공급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장에 대한 타깃을 설정하고, 여러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수행할 팔로 개척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SWAT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4개의 축을 통해 자사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SWAT의 4가지를 분석한 후에는 각각의 연결을 통해서 각 요소를 조합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스와세 의네 요소를 분석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3C 분석 프레임은 한 기업의 미시적 경영 환경의 세 가지 요소인 고객, 경쟁사, 그리고 자사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자사의 핵심 역량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제안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두 분석을 통해 파악한 상항들을 토대로 자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며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은 어떻게 확보하여 기업의 역량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제품 시장 확장 전략은 크게 네가지 전략으로 구분됩니다. 시장 침투 전략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침투하여 현재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말하고, 시장 개발 전략이란 기존에 있는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고객층에게 접근하는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품 개발 전략이란 기존 시장에서 신제품을 투입해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기존 제품의 보완제나 추가 기능 탑재 제품의 판매도 포함하는 전략을 말하고, 다각화 전략이란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성인 대상 문맹 퇴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프로리터러시의 사례를 통해 제품 시장 확장 전략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1962년 미국의 루스 콜비는 본인이 살고 있는 시라큐스 지역에 성인 문맹자가 만천 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문맹 퇴치 운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 조직을 결성하여 지역단체와 힘을 합쳐서 Literacy Volunteers of America를 설립하였죠. 이후 단체는 시라큐스 지역의 성인 문맹 퇴치 운동을 성공시켰고 미국 전역으로 이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도 크게 성공하게 된로스 콜비는 전 세계로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회사명을 프로리터러시로 변경합니다. 또 기존의 성인 남성 위주의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성인 여성의 문맹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덩치가 커진 프로리터러시는 다각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성인의 문맹 퇴치를 위한 교재와 교구제를 개발하였고 이를 정부기관과 연관단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리터러시의 다각화 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1%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 하는 질문에는 사회 환원을 하는 기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사회적 기업을 좋은 일만 하는 집단으로 생각하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은 100원을 벌기 위해 117원을 쓰는 영업 손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모든 사업이 그렇듯 사회적 기업도 초기 단계에서는 열악하지만 갈수록 사업이 안정되고 사업이 안정이 된다면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사례로 살펴본 슈퍼러브로 유명한 비카인드의 경우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금에 집중하게 된 이유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분기별로 비카인드가 도움을 주던 환아 여섯 명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 기부처 중 유일하게 기부자의 마음을 배려하여 정성스러운 리포트를 보내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마케팅 활동이 진정성과 투명성이 뒷받침된 소통에 있어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렇듯 소셜벤처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자 고객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이 부족한 소셜벤처들에게 이들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일 뿐 아니라 팔로를 열어주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데더큰 도움을 줄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네트워크 구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